a v e r 를 써서 A1부터 A6까지 범위를 씌우면 숫자 값만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A6셀에는 ABC라는 문자가 있기 때문에 A1부터 A5까지의 합계를 구해서 나누기 5를 하기 때문에 총합계가 30이죠. 30 나누기 5이기 때문에 6이 나옵니다. 그 다음 라운드업 a 버리 r 는 앞에서와 똑같죠. 샘플이라는 A1부터 a 6셀까지의 범위 중에서 숫자값만 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A1부터 A5까지만 가지고 계산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30 나누기 5가 돼서 6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Roundup을 하고 끝에 0을 적으면 소수점 이하 자리를 표시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어차피 소수점이 없기 때문에 값은 변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썸으로 샘플을 해주면 이 전체 범위에서 숫자 값만 더하기를 합니다 그러면 a1부터 a5까지의 30이 더해지죠 그리고 카운트를 해주면 범위에서 숫자셀의 개수를 세기 때문에 숫자는 5개가 있기 때문에 30 나누기 5가 돼서 6 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int 를 쓰게 되면 소수점 이하 자리를 버리게 되는데 소수점 이하 자리는 없기 때문에 6의 값이 변동이 없죠 그 다음 라운드 0을 적어주면 소수 자리를 표시 안하는데 이미 소수 자리가 없기 때문에 값이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6이 됩니다 그 다음 sum 이라고 하고 샘플을 적으면 이 범위에서 숫자만 더하니까 30이 나오겠죠 30 나누기 카운트 A를 해주면 숫자든 문자든 다 세워주기 때문에 ABC라는 문자의 개수도 포함이 됩니다. 그럼 총 6개가 되죠. 30을 6으로 나누니까 6530이 돼서 값이 5가 됩니다.